뭐라고, 이 컷? 아이비리 컷. 아이비리 그리, 에, 뭐라고? 네, 아, 이 어, 그래. 아이비리 그 컷? 그지? 네. 우리 손님이 이거 이렇게 머리 잘라달라 하셔서 제가 자르던 도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영상 한번 잡아봤습니다. 밑에를 완전히 하얗게 친 상태에서 위에를 그냥 내린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올려서 그냥 쳐줘 이렇게 위에를 쳐주고 그라데이션을 맞추는데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로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라데이션이 오늘 주말이라 오토바이도 많이 들어다니고 손님도 많고 난리네 이렇게 그라데이션 그래서 쳐주면 아예 안 보이지 그치요 안 보이지요. 이에를 쳐주고 위에를 싹 쳐준 상태에서 밑에를 또 이렇게 탁탁탁탁 올려주시면 이렇게 이것도 위에까지 이 위에까지 90도로 살짝 올려서 쳐줘야 이렇게 좀, 좀 스타일리시하게 나오는 거죠 커트를 이렇게 잘라달라 하시는 분들 가끔 나오시면 제가 자르는 거잘 보시고 초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밑에를 아삭하게 친 상태에서 위에꺼 살짝 90도로 들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그라데이션을맞춰주시는거예요 이쪽에는 들어가 있어요 살이 들어가 있는 곳은 최대한 닿지 않게 살짝 위에서만 살살 걷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맨 밑에 머리는 눌러서 1mm로 미는데 조금 눌러서 자르면 0mm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쭉 쳐주시고 그 다음은 1.9mm죠 그러니까 2mm라고 볼게요 그래서 그걸로 살짝 위를 이렇게 걷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덜 눌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칠때 약간 손에 힘을 좀 빼주시고 이렇게 살살살살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다 이렇게 쳤죠 또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뭐라고 이 컷? 아이비리 컷 아이비리 그리 에? 뭐라고? 아이 네, 아이비. 아, 어 그래 그래 그거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컷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오시면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제가 봤을 때잘될것 같아요. 쉽게 되죠. 밑에를 잘 자르고 나서 위쪽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하는 거 그것도 영상 좀 올려볼게요. 밑에는 이런 식으로 자른다. 그래서 라인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어요.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자 이렇게 깔끔하게 쳤죠?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한번 잘라 보세요. 초보 미용사 화이팅! 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좀잘라줬고요 아이비리기 컷, 오케이 구독자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. 다음 폼 해놓으니까 훨씬 잘 붙어서 좋네. 그치? 네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oing to go to t h 사 파이팅. t o n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. <웃음> 꾹.